난내 주관이 이렇게 딱 뚜렷한 사람, 뭔가 따지는 거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 거랑 딱 맞다 싶으면 바로 그냥 딱딱딱딱 딱, 딱, 딱, 딱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진짜 철저하게 이렇게 할 사람이야 가정적이고 뭔가 화목한 이런 걸 꿈꿀 것 같아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여자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연어신당 연예기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정호입니다. 아, 뭐 재미로 보는 뭐 BTS 누가 결혼 빨리 할지 이런 거의 뭐 연장이에요. 슈퍼주니어 누가 빨리 결혼할지. 음왜 이렇게 많아? 그러게. 1등 성민. 2등 동해랑 예성. 그 삼등은 여우 려우. 여우이래요. 여우. 려우. 나는 1등이 성민. 2등은 려욱이랑 희철 그리고 3등이 예성이랑 동일 요새 이제 미운새 나오는 시원이는 없고 음. 여자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좀 아직 음. 멀었다 음. 그랬어 결혼은 좀 됐다 음. 왜 1등은 같아요? <웃음> 그냥 딱거기가 제일 먼저 눈이 갔어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왜냐면 겉돌 것 같은 사람이라서 여기에다가 의지를 안할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진짜 철저하게 이렇게 할 사람이요. 자기의 삶이 먼저일 것 같은 사람이어서 성민을 뽑았어. 했어? 몰라. 성민 했어요. 왜? 언제? 누구랑? 그럼 응. 다른 분들은 왜2등을 뽑으셨는지? 나는 여우님이랑 려우, 희철님을 2등으로 뽑았잖아요. 이 둘은 제일 가정적일 것 같아서. 여자한테 잘할 것 같아서. 둘다 약간 자기만의 그딱내 확신이 있으면 바로 오케이 할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냥 내 주관이 이렇게 딱 뚜렷한 사람. 동해 이분 같은 경우도 뭔가 어른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철이 더 빨리 들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더라도 가정적이고 뭔가 화목한 이런 걸 꿈꿀 것 같아. 여기 예성 이 사람은 막 조곤 조곤 조곤 조곤 조곤 막 따지는 거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 거랑 딱 맞다 싶으면 바로 그냥 딱딱딱딱딱딱 계획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 뽑았어. 3위는 나는 이제 예성 님이랑 동혜 님인데 음. 솔직히 두분다 첫인상은 조금 뭐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인상 같아. 요 내 사람한테는 함부로 안할것 같은 사람 있잖아. 보여지는 거랑 속이랑 조금 달라질 것 같은 사람. 둘다 눈물이 많을 것 같아. 조금 그래서 감정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 나는 그, 여, 그, 그 여자 같아서. 성향이 맞을 것 같다? 약간 여자 같다는 건 자기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자기 사람이 생기면 막 얘기도 잘 들어줄 것 같고 약간 막티키타카잘될것 같아, 사람. 제일 늦게 갔서 나한 명씩만 딱 꼽아주세요. <웃음> 언니도? 어, 머릿 속에 떠오른 게딱그 사람이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거기다 엑스. <웃음> 이특. 아, 응. 응. 내가 소중해. 근데 왜 희철보다 이특이 더 늦게 갈거 같아? 비슷하게 자기애가 좀 넘치는 사람인데. 흰철님은 자기가 할 거를 하면서 약간 잔소리하면서 여다처럼 막 이렇게 츤데레처럼 할것 같은 사람이라서 내 사람도 챙긴단 말이야 내 관리가 되는 사람내 사람도 챙기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 나는 생각에. 생각을 해 응. 근데 이특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이 제일 무거울 것 같은 사람이 어, 어, 어. 제일 늦게 갈것 같거든 뭔가 책임을 져야 될것 같고 뭔가 응. 막 이런 마음이 들것 같은 사람은 조금 늦게 가는 응, 응. 그게 조금 많더라고 봤었을 때 그래서 집었어 조금 결론이라고 하면은 막 좋은 아. 좋아서만 생각하고 같지는 않아. 이거는 이래야 되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약간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것 같은 사람이라서 근데 우리가 계획대로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조금 늦어질, 제일 늦게 갈것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거, 나한테 뭔가 있는 거, 내 일, 이게 이렇게 다 내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